성질을 알았으면 다리 충분히 풀수있었어 근데 제가 좋 문제를 음그희고 이방법으로도 풀어보, 저항법으로 진짜 싸인이랑 컨셉막 나오고 막 이랬 었는데음 일단 정육각형 음. 같은 경우에는 판 음. 내각이 120초잖아요. 그지음그래서 저는 일단 음. 그러면 여기는 6 0도고응6 음. 0도고 음. 여기 써줄게. 어디서, 네. 여기는 직각이고, 음. 그리고 여기는 30도잖아요. 이지 음. 써주시면 안 돼요. 이 네. 이렇게 있으면 음. 일단 저는 사인으로 해서. 음. 음, 이건 뭐 음. <웃음> 일단 흥미진진 사인해가지고 맨땅이 음. 일단 코사인 먼저 하면은 코사인 음. 입0은 음.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지? 응. 코사인 이이니까 15분의 피규인데 네. 게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음 피규 PQ. 어 피규가 이건 이제품데 얘가 이거랑 같잖아요 음 맞아 그건 잘 발견했네 음 네. 그리고 네. 아, 나 여기서 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발견됐어. 이거는 코스인 60도는 크기로 써야 될까? 벡터로 써야 될까? 응, 크기요. 응, 근데 이거 벡터잖아. 될쓸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 그렇게 쓰면 안 돼. 나중에 이제 벡터의 내적 이런 거 하잖아. 내적 해버리잖아. 그래서 벡터가 더 이상 아니야. 벡터 값이 아니고, 그냥 크기 값넣어버리잖아그 크기값 음, 네. 원리를 생각을 해봐. 그럼 이렇게 네. 할 수가 없지. 그럼 음, 일단, 음. 이 5핀, 5핀은요, 벡터. 음. 이거랑 같고. 음? 이거에, 그. 어, 2분, 두배 음, 오,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 응? 잘, 잘 구했어. 그것까지 잘 조건. 잘 조건. 잘 첫, 번째 첫 번째 조건. 조건. 예, 피크, 피큐, 피크랑. 응. 음. 얘랑 붙니까 그치. 아니, 요게 안는데 아니, 요것도 조금 맞아. 해. 다 잘하고 아, 있어. 맞지? 틀리면 댓글 걸 거야. <웃음> <웃음> 응, 잘하고 있어. 여러 개로도 풀어봤는데 정사각형을 음. 이 밑에, 음. 정사각형을 이 밑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더아 정사각형 하나 또 그리고 풀어봤어. 아, 어 그런 방법도 이렇게 재밌지. 사 혹시 음. 이렇게 풀어봤어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올라가시는데, 음. 음.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면은, 오케이. 오그 벡터는 얘랑 음.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 얘 이거 있고, 음. 얘를 1분의 1피배터면은 얘도 얘도 1분의 1피배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우알은, 음. 음. 음, 어, 응, 음. 아. 음. 감이 왔어? 아,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도와줄게. 이 방법도 괜찮긴 해. 근데 삥삥 돌아가게 돼. 어찌됐든, 틀린 방법은 아니야. 벡터는 솔직히 수만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 자 여기서 하나만 더끄으면 바로 이어지는데 이리와. 하나만 끄어보자 하나. 어, 하나만 OR벡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기 꺾었고 여기 꺾었잖아 하나만 끄으면 이어지는데 이리와. 선 하나만 끄으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만 끄어보자선 하나만 둘을 이어주는 선 얘네를 이어주는 선응 요거랑 요거를 이어주면서. 이거? 아 그래 그렇게 가면은 5월 가잖아. 정확한 경로 다시 한번 표시해 볼까 빨간색으로. 5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5에서부터 이거 5월까지니까. 음. 자 처음에 어느 점으로 가야 돼? 5에서, 5에서 여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돼? 이렇게 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음. 그래 그래 맞아.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백토고 하면 되겠네. 어 근데 음. 이게 더하기 이거는요. 음. 이거잖아요. 어. 어. 그리고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음. 요건데 음. 이거 더하기 이게 이건 음. 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식이 네. 결국 똑같이 나와. 그렇게 하면 네, 네, 네. 무슨 경로든 똑같이 나와. 음. 음. 1경로, 2경로 둘다 똑같이 나오거든. 음. 음. 그럼 일단은 편한 대로 한번 식을 세워볼래 일단은 이좀까2 이거를 음, 그거를 구하려면? 여기, 여기가 음, 여기가 여기가 음. 여기가 여기 한거지? PQ PQ 아 피었어 구하기 마이너스 2분의 이리백은 네. 기기 헤가 오인데가 고. 앤의 쥐어요릴 아, 쥐드릴쥐어드어드릴 쥐어드릴. 정리하시는 <목소리> 거네, 응? 일단, 아, 얘는. 그러 음. 음? 2분의 1. 그래프하고. 비큐 더하기. 잘하고 있어. 비큐 더하기. 비큐가 더하 내가 이 핏인데, 응? 음? 근데 나 줄게. 응? 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음 응? 하면되네네네 응? 응? 응? 응? 응? 이너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근데 얘가 지금. 응? 응? 응? 응? 응? 여기에는 마이너 h e car. Hm, I'm not sure. e e c t r o 러 l e c t r o Electro, e l e c t r 이 Electro, Electro, e l e c 2번 o e l 너무 잘했잖아 이거 빼는 거 너무 잘했잖아 음. 그 다음에 경로 구하는 거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얘기했다시피 이건 좀 삥삥 돌아서 가거든 음. 그래서 약간 최단 루트도 알려준 거고 뭐 만약에 이렇게 구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지금 이거 두 배가 여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로 갔다가 네. 이렇게 가면 돼. 네, 네, 네, 네. 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가면 되잖아. 네, 네. 음, 근데 여기 또뭐 2분의 1P 있을 거고 <웃음> 난리 나겠지. 이거 <웃음> 뭐두배한 거. 이번에 뭐 아까 Q-P였는데 2Q-2P 되고 그지. 이거 그냥 마이너스 P일 거고지. 그럼 결국 얘랑 얘가 빠지니까 2분의 1피에다가 요거 남네. 아까랑 똑같지? 음 응, 뭐래도 똑같이 나온다고. 예. 음자 응.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을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자.